제14조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한정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 2. 특정후견의 심판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한다. 제2항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수 없다. 제3항 특정 후견에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 심판 사이의 관계 제1항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에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제2항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에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